핸들바의 충전 케이블 보관 방법을 터득했다. 짧은 케이블이라서 가능한 첫번째 포인트는 부발이다. 부발은 이천과 여주 사이의 작은 입단이 지었다. 여기 몇번 온 적은 있었지만 특별한 행적은 남기지 않았다. 차단봉이 내려졌는데 철새도래지 수립건지 유발 남한강 유역은 네. 이렇게 철새도래지라는 명목으로 막히고 있는 추세다 차량건지 날이 똑받았네 수의사 야영건지 저, 저 같은 차다 빠졌어 천류쪽으로 올라가본다. Yeah. 개발이 덜된 곳인지 뭔가 애매한 모습이다 국화천 990시사 행위 금지 취사 행이 금지 자전거. 자전거도 금지? 자전거도 실패지?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? 남한강으로 올라가 봤다 여기는 양촌리 건너편이잖아? 여주 저류지로 간다 윈드 스크린이 바람에 눕혀져 가지고 여기를 조이려고 봤더니 저건데 별 렌치를 써야 되는데 너무 워낙에 깊어 가지고 어떤 렌치를 써도 이거를 힘을 꽉줘 가지고 강하게 고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걸 보는 와중에 이 볼트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얘가 이거랑 지금 똑같은 사이즈의 볼트인데 원래 거는 봐봐 머리가 한 치수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, 있지만은 이거는 주변이 크기가 좀 작지요 길이도 좀 짧은 것 같은데 이 깊이가 나사산이 어디까지 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 내가 지금 끼워 놓은 거는 한요 정도?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더긴 거를 원래 원래 볼트 순정 볼트를 구에다가 깨야 될것 같아 너무 짧은 걸 깨어놨어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아니 액세서리 그 저기 이쪽에 볼트도 아니고 응? 야 가장 핵심적인 부위에 볼트가 그렇게 쉽게 빠져 버리냐? 27,000km인데 지금. 그 벌써 빠지면 어떡해? 어 씨. 저 뭐야? 록타이트 뭐뭐 풀림 뭐 방지 그런 것도 안 돼? 있... 온것 같은데 되게 깨끗하던데 나사선이 한가... 어... 오늘은 준비한 게 없어서 겨우 커피나 마실 수 있겠다. 진짜 짜증나는 번호라니까 이거. 받침이 세개 뿐인 번호는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. 야, 왜, 이 정도 경사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. 핵색 진짜 이. 모을 받쳐야 돼. 수평을 이렇게 수평을 맞지. Nope.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인생을 듣는다 따뜻한 사람 따뜻한 커피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뭐이라니? 가는 길에 전북리를 훑으면서 올라가야 해. 바로 옆에 공지도 절반 정도 차단해 놓은 게 보였다. 그 전엔 겨울에도 화장실은 열려 있었는데 이젠 닫는가 보다. 새로 오. 설치된 차단막과 가드레일. 쇠사슬 쳐놨어 쇠사슬 쳐놨어 쇠사슬이 쳐놨어 중앙부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쳐있다 내가 이곳에 처음 진입했었던 이곳은 안 막았다 제일 깊숙한 안쪽 공간도 직통 구간이 생겨서 프라이버시가 없어졌다. 저기는 이제 오픈된 장소가 반면에 건너편 진입 구간을 다시 살리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. 이렇게 해서 입 포보 일대의 남한강 유역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50% 이상의 포인트가 막히고 메리트가 없어서 점점 멀리 다녀야 할 추세인가 보다. 갓길이나 안전지대 같은 구역을 타지 말아야 한다. 도로 바깥쪽으로 네. 모든 쓰레기와 이물질이 모여 있으며 그 중에는 볼트나 피스목과 같은 펑크의 원인이 있기도 한다. 실제로 타이어 교환한 지두 달도 안 되어 그런 이유로 펑크가 크게 나서 다시 타이어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.